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랑 여행할 때꼭 필요한 뒷좌석 잠금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잠금 장치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운전석이거든요 운전석 앞에 보시면 지금 전체 잠금 전체 닫힘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잠금을 하더라도 아이가 뒤에서 이거를 만지고 문을 열게 되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어도 열리지 않는 잠금장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 문을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 손잡이 옆에 이런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을 보이시면 여기 잠금장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돌리기 전에는 안쪽에서 열리는데요 이거를 잠가버리시면 아예 안쪽에서 문을 열어도 아무리 열어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차 내부라서 좀 많이 어두운데요. 일단 어, 실험을 위해서 그냥 어두운 데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은 상태고요. 이렇게 단추를 누르고 단추를 다시 연 다음 이렇게 열어서 누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열쇠를 넣고 위로 바로 올리시면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잠가봤어요. 이제 안쪽을 다시 들어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시 들어왔고요 아까랑 똑같이 잠갔다가 열었다가 밀어봤어요. 네 이렇게 해도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열고 이렇게 해도 절대 열리지 않는 이런 안전장치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선 더더욱 필요한 것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 어른들이나 애기나 똑같이 안에서 열어도 절대 열리지 않으니까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이 오셔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열려요. 그래서 가끔 어, 옷이 낀다든지 열어야 되는 경우에 음, 앞에 사람이 내려서 열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보다는 어쨌든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음 이렇게 아이들이 뒤에 탄다면 안전장치를 이용해서 어 안전한 여행음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즈부였습니다.